여 와! 아, 재밌다와 대박! 다 너무 좋사장님 서비스를 많이 주셨네불릴게 어. 오! 야 문방구랑 똑같다 소리. 핑크. 와, 놀라다. 놀라. 진짜 문방구 같아. 문방구 손맛이랑 똑같아. 어 완전 문방구. 오, 포켓몬스터.